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코입니다별방지스보이 게임플레이 아사에붙여놨아아돼 아시겠어요? 아시겠냐고요? <웃음> 어, 게임에 시작하기 앞서 이 게임을 선물해주신 페루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그리고 새벽이고 옆방에는 어머니께서 코 자고 있기 때문에 새벽에 웬 개난리 부르스냐 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해서 조금 나긋나긋한 조용한 목소리로 조금 텐션이 떨어지는 이야기로 게임을 해보도록 할게요. 원래 그냥 코멘터리 돌려올게. 리액션 어쩔 수 없어. 아,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새 게임. 이런 거는 중간에 이런 걸 눌러줘야 돼. 행복한 꿈나라. 해내 눌러야 돼. 불 껐어. 챕터 1. 다리. 뭐, 배경 음악이 없냐 이거? 뭐 어, 나오네. 아. 주인공이 꿈을 꾸고 있나봐 지금. 다리가 폐쇄되다. 오늘의 날씨 폭풍우를 동반한 비바람. 도움이 필요하십니까? 도움. 우리를 찾으십시오. 병원.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도와드리겠습니까? 그것도 무료로. 공짜. 어이 <웃음> 어, 때리기 싫은데? 이상한 거 일어날 것같아 물음표로 돼 있다. 왜 우린 깨어나지 못하는 것인가. 계속 가보자. 이게 포인트 앤 클릭 게임이라고 마우스로만 하면 되는 거라서 간단합니다. 간호사가 실종되다, 그녀는 어디에 <웃음> 위아래 까마가 안 죽인다는 게 왜... <웃음> 왜 그랬지? 또... <웃음> 왜또 그랬지? 아 이거 이걸 늘려야지 내 뭐뭐하는거야 지금 화면을 확인을 못했네? 됐다 계속하자 차키를 얻었어요? 열쇠 차키 같은데? 이거 누르면 뿅뿅 소리나면서 이을 잃었습니까? 우리 병원으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. 글쎄요. 아까 뒤에 있는 r 시카가막 커지거나 그런 거 아닐까? 어, 아니야. 어, 분위기가 살벌한데. 이거 아무래도 까마귀를 다 죽이면 뭐가 있나봐 <웃음> <웃음> 살벌하죠? 벌써 까마귀가 <웃음> <두> 마리나 죽었는데 <웃음> 그건 의도치 않은 겁니다 네. 우연히 제 손이 그쪽으로 갔을 뿐이고 왼손으로, 조지고? 오른손으로 조졌을 뿐이지? 예 네. 어? 활성화가 되네? 아로왼손아이 <웃음> 아니! 아니! 미친거 아냐? <웃음> 아이 몰라 너도 죽어 그냥 너도 죽어! 씨. 다 죽어 그냥 공평하게 어? 곤전지? 아 여기다! 곤전지를 넣어서 어, 호라 이걸로 이제 활성화 시킬 수가 있는 거구만 뭐야 이거 안 움직이는데? 어? 붙쳤어 어? 박살났는데? <웃음> 여러분 운전은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운전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운전면허증이 없는데, 운전을 하지 말자구요? <웃음> 뭐라는 거야? 어이! 돋보이가 있잖아? 아무거나 그냥 막 선택하다가 알아차려 버렸어. 응? 응? 띠용? 뭐야? 이거 맥주? 응? <웃음> <에이> 음주 <음주운전했네. 웃음> 운전했네. 음주 운전했네. 음주 운전. 술 마시고 아.. 차키를 여기다 사용하는거야 빠루? 빠루로 얻었어 아야아니야 아니야. 음주운전 때문이야 응. 아니야이새 지렛대를 이걸 부수는게 아닐까? 어어 어. 환자를 얻어서 루로 건너? 어어~~ 왜이래 자동 저장됐어요 어기 애기 운는 소리가 들리는데? 야옹일수도 있고 <웃음> 까만 죽일 수 있는데? <웃음> 잠깐만 어? 술 먹어 아니야? 세지레트로 어? 어허. 헐. <웃음> 인형이잖아, 인형. <웃음> 실제 사람이 아니라고. <웃음> 어? 길을 끊겼어? 뭐, 나, 뭐, 뭐 어떻게 하라, 그럼? 어 누가 생겼어? 저 저기 거기 누구 있네요? 도움 마실 것좀 구해주게 거기 다들 죽을 지경이야 이 사람한테 맥주 주면 되겠다 마셔 어 마셔 쭉쭉 마셔 고맙네.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는데만, 에이 자꾸 신부름 시키지 마요. 방금 내가 종이를 몇장 찾았는데, <웃음> 잠깐만 이거... 아 잠깐만... 아 메뉴를 본다는 게 뭐야? 이뭐 찾으라는 거야? 이거? 아저 메뉴 본다고 저거 이, 눌러가지고 숨은 그림 찾기네, 거의. 뭐가 또 다를까? 이거 다르네 물고기도 없네 환영합니다 다 됐지? 다 된거 아냐? 차 연기? 아이 연기야? 연기야 이게? <웃음> 아닌데? 그냥 진한 것만 찾는 건가 봐요 진한 거막 뒤에, 이제, 얼룩 같은 거는 아니고, 가자 좀 먹을게요. 자리첫 번째 문이. 아, 오. 흥미롭군. 그 종이에는 뭐가 그려져 있었지? 죽은 새? 전부 나에게 말해주게. 음, 자기는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거 뭐 해달라나 봐. 이거. 깃털 위? 어, 깃털 위. 어, 요거. 어, 저시고 홍해야. 마, 마, 마, 마. 초록색 피 튀긴 거? 음, 천재다. 요거 설마 찢어진 거? 아니, 미친. 아. <웃음> 이걸 음, 생각보다 심각하군. 자네가 여기 도착한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. 여기 이건 도로 가져가. 그리고 이제 그만 날 내버려 둬. 뭐 줬는데. 아, 세질 때 줬네. 설마 이걸로 이었어? 아니 빠루는 이미 가지고 있던 게 아니고 빠루를 아까 그 인형을 때리는데 파괴 버렸었잖아요. 어 그래가지고. 에이씨. 그래가지고. <웃음> 이걸 여기다 이제 연결를 하면은 낙하. 비온다 음또 받은거예요 아나 돈좀 줍자 <웃음> 돈 주슬려니까 자뽀 잉? 이게 뭐지 이거? 클립이 있어가지고 <웃음> 굴때리네 이거. <웃음> <웃음> 세상에. 어. 여러분 본 게임은 잔혹한 연출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심심미학자, <웃음> 임산부, 노약자, 쫄보 등 시청을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. 경고를 처음에 했어야지 잠금 해제한 목록 오. 챕터 1 완료했어요?